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공구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수리를 맡기러 오셨는데 그 수리를 맡겼는 기간 동안에 새 제품을 꺼내서 임대를 해주자니 부담스럽고 근데 반대로 또 구매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이걸 사서 내가 쓰다가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수리가 빨리 안 돼서 하루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일을 나가서 써야 되는데 제품이 없어서 또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비자와 판매자 두 분의 고민을 제가 조금이나마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을 또 이렇게 발견을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오늘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제품이 이렇게 지금 주피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하나씩 열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은 보시면. 자요렇게 이제 충전 임팩 렌치랑 드라이버 겸용 타입 그리고 충전 임팩 드라이버 그리고 충전 한마드릴 그리고 충전 그라인더까지 이렇게 네가지의 제품군이 출시가 되었고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또 보시면 막기다 배터리가 장착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어 툴로만 몸체만 출시가 되었고요. 이제 이전에 제가 어, 킹 충전 가위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제품도 보시면 막기다 배터리 를 꽂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몸체로만 출시가 되고 지금 여기 주피터 제품 군도 보시면 막기다 파티를 장착해서 쓸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이렇게 몸체만 나오게 된 제품들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딱 보시더라도 사용도 해보고 싶고 저도 지금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고 싶은데 일단 간략하게 각 제품군마다 스펙이 어느 정도이며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를 어 미러키 보시 디월트 막기다 요네 가지 제품군과 비교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충전 임팩 드라이버와 충전 임팩 렌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디월트 미러 렇키막기다 보시랑 비교를 했어요. 이제 토크 값 같은 경우는 디월트가 지금 205Nm, 그리고 미러키가 226Nm, 그리고 맡기다가 180Nm, 보쉬가 200Nm, 그리고 지금 주피터 제품이 200Nm로 토크 값도좀 높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RPM, 최대 RPM 같은 경우는 디올트가 3250, 미러키가 3600, 그리고 맡기다가 3600, 보쉬가 3400, 주피터가 3200. RPM은 어찌 보면 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거고 모터는 지금 전부 다 브러시스 모터로 동일합니다. 모든 브랜드 지금 토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게 가격인데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디올트 몸체 기준이에요 전부 다 베어툴. 디올트가 15만 원, 미러키가 16만 원, 마끼다도 15만 원, 보시 11만 원, 주피터가 4만 원대입니다. 4만 원대, 4만 원 중후반 정도라고 하니까요. 일단 토크 값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느 정도 좀 높게 나와 있죠. 뭐 최대 rpm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고 못하는 전부 다 동일하게 브러시를 못 하고. 근데 가격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베어툴 기준으로 했을 때한 4분 1에서 3분 1 간이랑 또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 또 굉장히 궁금한데 이 임팩 트 드라이버와 임팩 렌치 드라이버 겸용으로 보통 많이 하시는 작업들을 제가 내려가서 해보고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부터 사용을 할 거고 모재는 나무랑 두꺼운 철판에다가 목공용 피스 그리고 철판 피스를 박아 볼 텐데요 박히는 속도라던가 박히는 모습에 초점을 보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목공용 피스 같은 경우는 어, 기장이 10cm 정도 되는 걸로 박을 거고요 연달아서 계속해서 한번 박아 볼게요 자 갑니다 자 다시 또 갑니다 갑니다. 오, 슈나 잘 박히네, 이게. 오, 잘 박히는데? 자, 갑니다. 또 바로 연달아서. 자, 또 갑니다. 자 일단 여기 제가 지금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다섯 스물 다섯 번 정도를 박았는데 일단 열이 하나도 없어요. 보있시스 못하라서 그리고 박히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나무라는 모재가 부활을 많이 받는 작업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나무에 박히는 거는 속도라든가 이런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제가 모재를 바꿔서 좀 두꺼운 철판에다가 철판 핏을 박는 모습도 한번 보여봐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E.T. 강철에다가 철판 핏을 한번 박아볼게요. 자 갑니다. 자한번더 박아볼게요. 자한번 더. 제가 ET라는 강철에 철판 피스 박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18V 제품군으로서 뭐 최대 스펙이 나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어, 나쁘지 않다. 괜찮은 성능이다는 느낌이 오는데 일단 제가 새거 지금 두개 깠습니다. 네, 요거 지금 887이랑 미러키 FID 이제 최고 등급인데 요두 가지 제품으로도 똑같은 모제에다가 똑같은 비트날로 똑같은 피스로 한번 박아볼 테니까 새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미러키 뭐디월트 주피터로 그래서 바뀌는 속도라든가 차고 나가는 요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미러키 갑니다. 자 이번 디올트입니다. 디올트 갑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디월트 미러키도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요세 가지 화면이 나갔을 때 보셔서도 느끼셨겠지만 분명히 디월트 미러키가 어, 성능이 더낮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 이유는 이 금액대가 아무래도 4분의 1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만큼의 스펙은 안 나오겠지만 성능이 나쁘진 않구나. 이런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임팩트 드라이버 테스트는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임팩트 렌치랑 드라이버 겸용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소켓 복사를 꽂아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왔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이 바로 차 타이어를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 봐드릴게요. 자 이제 차 타이어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자 갑니다. 와,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지금 제가 이 차가 나온 이대로 이 지금 처음 타이어를 풀어보거든요. 지금 이 차는. 근데 지금 이렇게 쉽게 잘 풀렸는데 지금 이 제품보다 훨씬 더 스펙이 높은 제품으로 잠그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잠그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갑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일부러 미러키 어, 하이토크 렌치로 잠궜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주피터 제품으로 풀었는데도 풀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피터 엠펠렌치 같은 경우는 스펙이 1톤 트럭 미만의 차 타이어까지는 다 풀리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는 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때요 밑에 버튼을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저 손을 보세요.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멈춰 주는 거는 막기다 171편을 찍었었을 때 이제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너트가 떨어지면 다시 죽기 걸으니까 그런 상황일 때 너트 볼트 떨어뜨린 방지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요 주피터에도 이렇게 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충전 햄머릴입니다 충전 햄머드릴 이제 요 제품도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서 일단 간략하게 스펙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디월트가 토크값이 70Nm, 그리고 미러키가 135Nm, 막기다가 115Nm, 보쉬가 60Nm. 그리고 주피터가 50Nm로 토크값은 일단 좀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RPM, 최대 RPM 같은 경우는 디올트가 2000, 미러키가 2000, 막기다가 2100, 그리고 보쉬가 1900, 주피터가 1700입니다. 토크값도 어찌 보면 좀 가장 낮은 쪽에 속하고 있죠. 그리고 모터는 전부 다 브러시스 모터로 동일하고요. 가격은 디올트가 지금 16만원, 미러키가 17만원, 막기다가 20만원, 보쉬가 16만원, 주피터가 지금 5만원 한 중후반선에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가격적으로 또 3분 의 1에서 거의 한 4분 의1가량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거고 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동일하게 메탈 척으로 13mm까지 물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또 바로 내려가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 임팩트 렌치 그리고 함머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비교해 놓은 제품군들이 뭐마기다 디올트 미렇기 보시잖아요 그 제품군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진 제품 기준으로 제가 스펙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이 충전 햄머 드릴도 들고 내려가서 이 충전 햄머 드릴로 사용하시는 이 범위 내에서 또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 충전 해머 드릴인데요. 일단은 이 콘크리트에 칼브럭을 박는 6.5 콘크리트 길이로 뚫었을 때 뚫히는 속도라든가 모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콘크리트 한 마드릴모드는 여기 망치 표시로 옮기신 다음에 요거는 위에 건 RPM 조절. 일단 2단 요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올렸고요. 자 콘크리트 6 5 m m 한 뚫어볼게요. 자 갑니다. 와 자, 다시 한번더 뚫어볼게요. 갑니다. 자, 와, 이 지금 일단 벽돌은 너무 쉽게 뚫리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콘크리트 벽인데, 자, 여기도 한번 뚫어볼게요. 자,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제 제가 정말 단단한 이제 콘크리트 벽에다가도 둘, 레 6, 섯 일곱, 방을 뚫어봤는데, 이브러시리스 못하다 보니까 발열 현상이 적은 거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뚫어봤을 때 지금 벽돌은 쉽게 뚫렸고, 그리고 이벽 같은 경우는 진짜 이 6.5mm로 뚫는다는 게 조금 버거운 거 맞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정도로 뚫린다라는 거는, 오,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웃음> 충전 그라인더인데요 이 충전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주피터가 지금 브러시스 모터로 장착이 돼서 나왔고 여기 보시면 지금 속도 조절도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간략하게 스펙을 한번 딱 보시면요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RPM이 또좀 자지우지가 되다 보니까 어, 최대 RPM을 보시면 디올트가 9000, 미러키가 8500, 막기다가 8500, 보쉬가 9000, 주피터는 8000이에요 그래서 RPM은 지금 요 다섯 가지 브랜드 중에서 가장 낮고 외경 같은 경우는 디올트는 요즘 5인치로 출시가 되고 있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4인치, 5인치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고 막기다도 지금 4인치, 5인치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고 보쉬도 4인치, 5인치 두 가지 그리고 주피터 같은 경우도 지금 4인치, 5인치 겸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브러시스 모터로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디올트가 지금 16만원 미러키가 21만원, 막기다가 16만원 보쉬가 20만원, 주피터가 지금 5만원 또 중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지금 앞에 두 가지를 거치 마지막 이제 그라인다 까지 남아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AS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배터리는 많은데 추가로 몸체를 구매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생각보다 아직까지 브랜드 네임이 있는 제품 18볼트 제품군들이 가격대가 10만원 중후반선에 가 있어요 몸체 기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정도로 스펙이 브랜드 네임이 있는 제품의 최고 스펙 만큼 도달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지금 한 80% 90%의 성능을 내주면서 금액은 3분의 1 혹은 4분의 1 까지 낮아져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무상 에이스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후로 계속해서 더 많은 제품군들이 들어오고 에이스도 계속 된다면 전동공구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요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취지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라인더도 제가 지금 빨리 들고 내려가가지고 잘라보고 갈아보고 두 가지를 해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충전 그라인더를 써볼 차례인데 잘려지는 모습이라든가 요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바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자 이제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야 그라인더 진짜 괜찮다 았 아까 전에 이제 임팩 렌치랑 드라이버 겸용이 너무 괜찮았었고 그라인더도 정말 괜찮았대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유선 그라인더에 꽂아서 잘랐을 때 이만큼 빠르게 잘렸는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 오, 진짜 손쉽게 잘리는 느낌이거든요 그 이번에는 제가 이어서 연마 작업 갈아내는 작업도 옵셋으로 바꿔서 끼워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연마석으로 교체를 했고요. 여기 지금 철판에다가 갈아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 그라인더가 그데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연마 작업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와... 지금 일단... 갈리는 것도 잘 갈리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제 체중을 실어서 누르더라도 이 기기가 이겨낸다는 느낌이 확실히 와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제 몸을 한번 봐주세요. 자. 와 제가 지금 체중을 일부러 눌러서 세우려고 계속 힘을 줘봤는데도 그라인더가 이겨내는 모습이 지금 보이시죠? 아까 전에 인페린 렌치 차 타이어 풀었는 거라 그라인더는 오, 정말 괜찮은 것같은데 지금? 와... 그리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속도 조절도 가능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전원을 켜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일단은, 오, 그라인더, 오, 진짜 반하겠다. 오, 진짜 괜찮다. 그라인더 성능, 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오, 바로 지금 어떻다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격 대비 뭐 괜찮은 정도 이런 느낌이었고 임팩트 렌치랑 드라이버 겸용은 이게 지금 최대 토크 값이 300Nm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전에 차타이를 풀었을 때 미러키 하이토크 렌치로 잠그고 나서 다시 풀었는데도 풀렸다라는 모습이 너무 괜찮았었고 그리고 볼트 너트 떨어뜨림 방지. 그러니까 누르고 있더라도 오른쪽 레버가 들어는 상태에서는 안 먹혀. 어차피 잠 굳는 방향이니까. 근데 만약에 요 왼쪽 레버를 넣어서 푸는 방향으로 하셨을 때 버튼을 한번더 누르게 되면, 은 자, 이렇게 지금 계속 풀 수도 있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자, 제 트릭을 잡고 있을게 보세요. 멈추죠? 누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멈춰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높은 곳에서 비계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너트를 떨어뜨렸을 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볼트 너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을 쓰시면 정말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충전 한마드릴 같은 경우도 6.5mm 콘크리트 드릴로 이 지금 건물 외벽을 뚫었을 때도 잘 뚫리고 발열 현상이 적었다라는 거요 부분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이네 가지 제품 중에 가장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 와, 이게 자르기도 자르고 연마 작업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열이 하나도 안 나요, 열이. 그리고 재 체중으로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마 작업을 할때 멈추지 않고 계속 작업이 됐다라는 거는 진짜로 어메이징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 베이스가, 어, 막기다 18V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꼽아서 쓰시면 되지만 혹시나 내가 지금 어 나는 지금 디월트인데 미러킨데 하시더라도 요즘은 이렇게 변환 어댑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요 변환 어댑터를꽂게 되면은 자 이렇게 뭐 지올트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미러키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보시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저렴하고 지금 사용해봤는데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각 제품마다 사용해보면서 느꼈는 단점을 제가 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성능이 뭐 RPM이 엄청나게 높다던가 토크 값이 완전 높다던가 이런 느낌은 솔직하게 잘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ET라는 두꺼운 철판에 피스를 박는 작업이 가능 10cm 정도 되는 목지용 피스를 박는 것도 수월하게 됐는데 이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토크값이나 RPM값이 조절되지 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조금 쓰시는 분들한테 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정말로 순한모재라면또 토크값이나 RPM값이 낮아져야지만 작업이 용이할 때가 많은데 요거는 순수하게 요 트리거 이렇게 트리거에 의지를 해서 속도와 토크값을 조절해야 된다는 라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임팩트 렌치랑 드라이버 겸용 같은 경우는 일단 어 힘은 정말 이 말도 안 되게 4만원대 에 돈을 투자해서 이 정도 스펙이 나온다라는 건 정말 대단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복수담아 핸드소켓을 꽂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임팩트 렌치랑 드라이버 겸용이긴 하나 앞에 이 드라이버 촉을 꽂았을 때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처럼 원터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육각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드라이버 촉을 꽂아서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은 비트가 빠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요 부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임팩트 렌치랑 드라이버 겸용을 보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햄머 드릴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은 가장 모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4만원대의 이 프로 시리즈에 2 3 m m 척이 달려있고 이만한 스펙값을 가지고 작업을 해봤을 때도 분명히 6.5mm 콘크리트 벽을 뚫는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연달아 일곱 구멍, 여덟 구멍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열 현상도 거의 없었고 이렇게 잘 뚫리는 모습에 너무 괜찮았었고 크게 단 가격대비 괜찮다는 느낌만 받았었는 제품이었고 그리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무 괜찮았습니다 진짜로 자를 때 연마할 때둘다 너무 괜찮았었는데 진짜 다른 브랜드들이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이 어떤 제수처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많이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충전그라인더를 일단 기본 처음에 나왔던 충전그라인더 카본타입 같은 경우는요 자기 체중이 6 0 k g 가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조금만 누르면 연마 작업을 할때내 지금 체중을 못보 버티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요즘 나오는 미러키 디월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 체중을 실어서 누르게 되면 은 이겨내긴 이겨내겠지만 좀 힘겹게 이겨내는 느낌이었는데 이 5만 원대가 <웃음> 이렇게 제 체중을 잘 버텨내고 절단력도 이만큼 잘 나온다는 라게 진짜 너무 이게 제일 와닿는 제품인 것 같거든요. 무튼 오늘 이렇게 이제 주피터라는 브랜드가 국내에 처음 들어왔고 이렇게 지금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직구를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부분은 직구를 하셔서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가 AS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혹시나 날아왔는데 분량이 날아오더라도 이게 처리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데 로 반해 지금 이 정도 금액되면은 직구를 했을 때 금액대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국내에 이렇게 본사가 들어와 있고 1년 동안 무사 AS가 진행이 되고 1년 후에도 계속 추후적으로 지속적으로 AS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쓸수 있다면 전동공구의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린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저렴하게 팔면서 AS까지 해주는 브랜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주피터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너무 괜찮은 금액대에 너무 괜찮은 성능으로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지금 제품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될 거라고 하거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동공구를 쓰시는 분들께도 분명히 어떤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더 대박인게 진짜 이게 다저희 영상을 봐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요. 이 주피터 한국 본사 사장님께서 저희 공구브라사스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 중에 100분에게나 이 제품을 써볼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세요. 와. 거의 진짜 이거 역대급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이 지금 나와 있는 전동공구 브랜드에 비해서 저렴한 건 사실이지만 100대를 나눠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진짜 한번 써봐라. 써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길 바란다 라는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지금 전동공구 브랜드 맡기다 브랜드의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혹시나 당첨되시면 바로 쓰시면 되고 혹시나 미러키 디월트보쉬 같은 경우는 아까 주제도 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런 변환젠더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짜 솔직하게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제가 아무리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드려도 직접 사용해보는 게 최고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린과 동시에 한 번씩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께 드려서 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시고 느낀 점 괜찮으면 또 좋은 입소문이 날 거고 혹시 이런 이런 점들은 좀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또 피드백을 받으면 이 주피터든 어떤 브랜드든 간에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제품을 출시할 때 분명히 또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하여튼 이렇게 전동공구를 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